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친구분들에게 소문내서 초보왕에게 데려오고 멤버십까지 가입하는 건 초보왕을 도와주시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태풍스윙 복습이죠. 태풍스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이나 할애를 해서 태풍이 태풍인 이유는 눈이 있기 때문이고 그 눈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손가락은 바로 왼손가락의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이었다 다 기억나시죠 하나 둘셋넷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면 손가락을 잡고 둘, 셋넷이 모양이었어요 이것만 살려 놓으면 팔뚝만 밀어도 되고 어깨만 밀어도 되고 몸통만 밀어도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니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복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어, 오른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정점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절대 스윙이고요. 그리고 왼쪽 스윙에 있어서의 가장 정점은 태풍 스윙이에요. 왜냐면 이세 손가락을 하나 이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둘셋넷 그래서 이게 살아있다고 하면 어드레스를 했을 때도 내가 딱 잡았을 때 거기만 이제 느낌이 오면 되는 거죠 느낌이 오는 상태에서 거의 뭐 다른데 힘다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닫혀있는 느낌도 들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뜨 이만한 사이즈 칠지 몰랐죠 여기서도 자 소형 태풍 땅이 정도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형 태풍으로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팔뚝을 밀어준다고 그랬죠? 그냥 팔뚝만. 이때 그 소형 태풍 신경 써야 안 써요. 눈을. 손 돌리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갔으면 여기에서 팔 주고 팔 가지고 오고. 그러면 공이 안 그렇으면 다 온쪽 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 쭉 뻗어나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태풍이 뭐였어요? 팔뚝 들어갔다 팔뚝 빠졌는데 이제 어깨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때 팔을 신경 쓰느냐? 아예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풍 사이즈를 결정을 해서 팔뚝 태풍을 하겠다면 팔뚝만 신경을 쓰고 어깨 태풍을 하겠다고 하면 어깨 태풍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이제 어깨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제대로 태풍 눈은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도 굉장히 좋아지고. 탄도도 높아지면서 직접적으로 핀을 굉장히 묵직하게 공략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러한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선택 옵션이라고 했는데 어깨 들어갔는데 이번에 골반까지 따라 들어가면서 완전 몸통 전체가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리드를 하는 게 골반이 되지만 골반 들어간다고 해서 어깨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골반이 들어가고 몸 전체라고 이 왼쪽 라인 전체지만 골반이 쭉 들어가주고 골반이 나와주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체를 쓸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릎이 들어왔다 무릎이 나가면 안되냐 그것도 괜찮은데 무릎에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골반이 들어와야 이 전체 라인을 무릎만 들어오면 상체가 멈춰 있잖아요 근데 골반이 들어오면 다 돌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초대형 태풍을 칠 때는 골반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세게 친다는 느낌 보다는 늘 골반이 안쪽으로 쑥 이런 식으로 골반이 쭉 나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큰 애가 멀리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스윙도 굉장히 리듬감 있게 소프트하게 치는 그런 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태풍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왼세 손가락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뜨려서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운 상태에서 수평도 아니고 약간 위로 올려 놓은 상태에서 하나, 둘, 쥐었다 놨다 계속 손가락을 롤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롤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가장 편하게 잡히는 위치가 있어요 잡았을 때 여기에 두툼한 살 부분이 있잖아요 엄지 쪽 말고 새끼손가락 쪽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공을 감을 수가 있고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페이드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똑같은 스윙을 하더라도 그 스윙의 어떤 조작에 의해서 하는 게 귀찮으면 완전히 밑에 넣어놨던 거를 이쪽으로 좀 뺍니다. 그러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엄청 불편한데 약간 왼쪽 봐야 되겠죠. 페이드가 날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어깨 스윙이면 어깨 밀어놓고 들어가주면 아주 미세한 이러한 페이드가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 상급자가 만약에 이 내용을 봤다면 와, 이거 완전히 땡 잡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조작으로 볼 구질까지로 조절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태풍 스윙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내가 우리 l2 l 해보자고 했잖아 l2 l 할때 당기는 오른손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치는 게 편한지 왼손으로 주고 왼손 으로 당기는 게 편한지 그걸 제일 먼저 찾아내야 되고 만약에 나는 오른쪽이 편하다면 절대 스윙 파 그리고 나는 왼쪽 왼손이 편하다면 태풍 스윙 바로 여러분의 팔을 확실하게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 다음에 등장하는 옥스윙 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옥스윙 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 타야 돼요왜그 이유는 제가 내일은 아니고 고그 다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딱그 태풍스윙 복습까지 하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내일 이 시간에는 정말 나의 한계치를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주제를 정해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OK 초보왕이었습니다.